안녕 폴라페루에서 잘 쉬다 갑니다 잘 쉬다 갑니다 오늘은 지금 와라즈 가는 길입니다 와라지 버스를 타고 와라즈 가야 되는데 버스 타는 데까지는 우버를 타고 갈 겁니다 일단 지금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올투사라는 예, 그루즈가 아니네요 올투사 오늘 타러 왔습니다 한 7시간 걸리네요 7시간 걸리고 그당 49솔. 둘에서 98솔 주고 갑니다. 41kg. 여러분, 이거, 이거 잊어버리면 짐안 줍니다. 이거 무조건 잘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짐검사를 하고요. 이제 탑니다. 버스가 굉장하네요. 네, 2층짜리 버스입니다. 버스가 좋다더만, 지금 중급인데도. 중급인데, 이거 뭐봐 다리 보세요. 지금. 이렇게. 레트 겟이 됩니다. 이렇게. 충전하는 USB 단자가 있다. 여러분, 남미는 항상 이 버스, 버스에서, 버스 밑에 짐을 맡기는 거 상관없는데, 들고 타가지고, 여기, 발 밑에, 여기 놔뒀을 때, 뒤에서 기 들어와가지고, 가방을 째고 들고 간다거든요. 째가지고 가방 들고 간다고 하니까, 아니면 요 위에, 위에 놔뒀세요 네. 음. 예, 올려두지 말고, 요 밑에 놔두시면 안 됩니다. 12시 23분 출발합니다. 고산평야 지필이, 예. 집필. 저로 집필 맞아요. 이 맛이야. 소로칩. 어, 진짜 형 미끄럼틀. 어 풍경이다 진짜. 밥이 나오네요. 와, 맛있다던데. 뭐 치킨이가 이 트라이앵글 있네. 지 여도시 35분. 포장한 음. 같습니다. 요즘 해발은 3,000m. 음, 이제 지금 이제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민지 미 마라 즈 마라 즈그 호스 육구 트레킹 하러 왔는데 비가 오네요. 비가 올 줄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왔어요. 날씨 안 보고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안올줄 알았어요. 날씨를 안 봤어요. 그런데 비가 와요. 저희는 트레킹을 하러 왔어요. 이제 짐을 갑니다 저는 걸어서 10분 거리 노! No. 10분 거리에 걸어서 갈 거니까 3일 내도록 예 여기 와화지는 비가 온답니다 날씨를 안 봤어 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도착 했고요 찜 들어주시는 배려의 친절 e 땡큐 베리 c 치 어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그러니까 집을좀들어져 우리 고사이라서 그런가 수면 시즌. 지네 올라, 베베 올라 올라, 베베 저희가 제일 먼저 온것 같습니다 금모니 항상 아침 이렇게 일, 예, 일찍 일찍 좀움직여 돼요 여러분 Let's get it 올라 그럼 저기 지금 설산이 있네요 저기 지기네 확실히 다르네 뭔가 느낌이 확 다르네. 두근두를 타고. 아, 저게 이제 커피 원액이겠네. 음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뭔가 해주시는데 계란 후라 해주시고. 일단 요거는 이제 기분 좀 먹는 거. 뭐지 이거? 아 빵이네. 아 어, 맛있겠다. 싹 쓸었습니다. 너무 뭐. 아, 아, 맛있었어요. 예, 싹 쓸었습니다. 봐봐, 잡이라. 뭐뭐, 도망가 어떻게? 뭐 그렇게 하면 못 잡지. 먹이를 줘야지 먹이를. <웃음> 도망간 어떻게? 재산 잃어버리는 건데. 점순 내려가네. 안 오, 오? 오. 어? 아니, 아니 나는 나는가 이죠 오, 아시 그렇게? 신기만데 그렇게 하지만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가잖아 지금. 아, 오, 난다. 응. 갔다 클다 진짜 클났다 아, <웃음> 내리 가라 그냥. 칠것같지 어떡해? <웃음> 어떡해 그렇게 치면 안되지 아주 밑, 위에서 탁 밑으로 쳤어야지 그게 마음대로 안될거야 아마 어떡해 잔디 <웃음> 여러분 오늘은 와라지에서 둘째 날 어, 맑았어요 음, 다행히 해가 떠가지고 오늘은 이제 와라지 시내 나가는 길입니다 시간에 가서 점심을 먹고, 전체 계획을 다시 한번 짜고, 카페를 갔다가, 예, 네,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아 이거, 보여드릴까요? 요런 느낌. 안, 그니까 안 춥대, 지금. 어, 안 춥네요. 지금 은 호스텔 들럽게더 춥거든요. 예, 네, 실내는 추운데, 밖에 나오니까 더안 춥네요. 뛰내리지 마. 그리고 와라지에서 <웃음> 닭곰탕 같은 걸먹어 갑니다 예, 어, 블로그를 참고를 해가지고 어, 한 그릇 쉐리로 갑니다 3,500원 정도면 기본적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페르 전통 보입니다 전통 복장 베이비 아피도. 네 후. 날씨 좋으니까 와라지는 천국이다 <웃음> 햇빛이 굉장히 강하네요 숨이 차고 헬로 <웃음> 인사 해주고 아일러 e 페르 태료 강아지. 있고, 뭐? 어제 어제 밤에는 사람 1도 없고, 진짜 무섭고 횡량하더니, 황량. 어, 황량, 횡량은 <웃음> 횡령도 아니고, 황당도 황량하더니. 아니고. 횡... 지금은 너무 따뜻하고 사람들도 포근해 보이고 좋 다, 아이도 잡고. 저기 지금 약간 아르마스 광장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예. 네.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말씀 보시면. 문이 바로 위에 있어. 고도가 마을이야. 높으니까. 구름이 바로 앞에 내 눈앞에 벌질에선 항상 이렇게 줄을 섭니다 와 아, <웃음> 여러분 아, <여기>. 너무 많아요 <웃음>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전투적이네 신호등 굉장히 달리네요 여기에 칠리헤브 저는 여기서 카레를 먹을 겁니다 이이제도해드 이게 뭐라고? 인도 카레, 어, 인도, 인도 카레, 타이, 타이 카레, 음, 베지테리안 카레. 네, 먹는 거야. 먹는 거야. 지금도 코카입을 쉽습니다. 이게 코카입입니다. 어디에 좋지? <웃음> 고산병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씹고 배터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다 먹었어요. 캐리. 여러분 60금이야 24,000원이네요. 꽤 비싸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비온다도만 지금 갑자기 어두워져가지고 날씨가 급격하게 예변하는 요런 스타일. 너 새끼 거기서 똥 싸면 돼? 맘돼 임마. 잔디 임마. 새끼 뒤에서 쳐다보고 그렇게 막 그렇게 하면 대안 임마 안돼 임마. 여러분 저 건너편에 지금 캘리포니아 카페라고 있죠 예. 저기가 한국인 사장님이 하는 가게랍니다 저희가 정보를 좀 묻고 커피를 좀 마시려고 지금 저희가 절로 갑니다 여러분 저희 어 내일 트레킹 해야 되는데 내일 트레킹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보세요 여기 지 도대체 에? 이지 무슨 좀 공개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한국인 주인분이 있다 왔는데 음,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갈 거예요 자 이제 갑니다 비가 좀 그쳐가지고 나갑니다 음, 그쳐도 오긴 오네 여기가 아킬포 호스텔입니다 바롬? <목소리> So physically more e a s 요런 느낌, 한국어로. nice 네? to meet you. 네. 네, Have 네. 너 굳이 글로 뛰어와야 되나? 굳이 지금 물이 튀어가지고 지금 어, 그걸 하지마, 하지마, 엄마. 여러분, 와이프가 62번째 방울르어요 지금 제가 잠을 잘수 없어요. 음. 아니면 반대로 냄새를 맡고 쓰러져서 숨을 지어버릴까요? 레스겔. 아, 올라. 지금 8시. 음. 아침 8시 5분. 어, 오늘은 바로 호수갑니다.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그라고. 고산에 좀 적응을 하라고 먼저 육구보다는 파론을 가라고 해서 지금 파론을 가고 있어요 그럼 안개가 지금 바람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윈디! 파워헤드 바이바이 오늘 저녁에는 파워헤드를 마셔야겠어요